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 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헬로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투영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이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이번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특히 선박은 3년 만에 사고를 낸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헬로윈을 맞았어. 이태원의 칼은층이 대거, 운이 팔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다시 또한, 이에 대비하여 한다는 처음입니다.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시지 못했습니다. 황급하게 뛰어다니 이는 이상민 그 장관이 모습도 헌법과 볼수 있다고 법률상의, 법률상의,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인지와 긴급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대응기시를 유관기관에 늑장전파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18시 34분 최초의 112 신고 이후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통제를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참사 당일 22시 15분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압사사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약 1시간가량 긴급구조 등의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늦게 참사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1차 사고 수습 지시를 55분이 지난 후인 30일 0시 16분경에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자의 규모를 키워 최악의 압사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셋째,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서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에 밖에 나가서 집에 있는 노인과